와, 이건 맛있어. 아, 여기다, 여기다 잉어 반, 봉어 반 똑같아요. 다르지, 봉어 반, 어... 네, 조깅 투게. 아, 네, 네, 네, 네, 네. 에이0 0 0원 에코코 1000원 하고 말했는데 이0 0원 됐어. 어쩔 수 없다. 어 네, 맞아요. 어, 어네네왜 왜요? 그냥 이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어요 오늘 어? 어디 나라 부어요 홍콩 사람이에요. 홍콩 사람. 아, 네, 네, 네. 아, 진짜요? 아, 네, 네, 네. 진짜요? 네. 지금 네, 알겠어요. 아 t h 거한나 나는 뭐 전화번호 u n t I 거 인지 u 는데 이거 g 어 이거 뭐야 t 로운 h o 심 g h t I got hunt. 스 thought I g 음, 맛있어. 나는 집에서 봉어빵 만지볼래? 어, 여기 있어. 계란밥. 봉어빵. 아, 여기도 봉어빵. <웃음> 안녕하세요. 계란반 하나 주세요 코인 없는데? 아코 이 있나? 이거 아닌데? 어, 혹시 마, 마무로 주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 한잔만먹게요 아, 네. 음. 하나 주세요. 아, 야, 바이. 이런 팽이. 우와. 너무 맛있다. 아. 단장 안쪽 자에단이거다 음. 아, 와, 너무 맛있어 계란빵 계란반에 소스 넣을게 그럼.. 아니 혹시 몰라서 내가 먹어볼게요. 아마 맛있어.. 음~ 맛있어.. soy sauce on egg! 그러뭐 그러니까 알지? 그럼 밥 그다음에 케이 그다음에 간장에 넣어서 같이 먹는 맛. 음, 속 먹으면 VIP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사장님, 구구마바 하나 주세요. 아니 이거는 방금 나온데 뭐참치 감사합니다. 나 뭔가 이거 인조 알았는데 달라요. 음, 뭐야? 와, 이 좋소. 음, 아, 아, 아, 이거. 드디어, <웃음> 얼마나 동안 기다렸어. 와, 맛있겠다, 이게. 근데 이거 인기 있어요. 줄리 많이 써야 돼, 이게. 아니, 이렇게 미니인데, 얼마나 맛있을게 먹어볼게요. 일단 볶뽀 할게. 음! 음! 음! 야, 맛있어. 달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 비가 너무 얇고. 어, 안에는 엄청 많이 파 있어. 롤링 파스타 먹고 싶어. 롤링 파스타 먹자. 백종원 선생님의 파스타. What? 파스타 for $5? 첫토마대 음, 일단 롤링 파스타 먹어볼게요. 백종원 선생님 때문에. 네 어, 아리오 오리오 하나 주세요 네네네네네 그트으로 주문하는 거네 이게 뭐예요? It's a robot? 와 <웃음> 신기했어 아사리 <웃음> 잠깐만요 내놔주세요. 네, 내놔주세요. 네, 아, 이거 이거 주문하신 내가. 신동식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할게. 알겠습니다. 손이 없네. 신동식이 나왔습니다. 숨이 없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으시겠지? 먹은... <웃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웃음> 야, 귀여워. 곱급스러운 느낌. 종종마마 먹는 파스타. 와우, a c t u a l l 먹어볼게요. 고급스러운 파스타.